네, G마이너 코드의 슬래시 코드를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G마이너도 그렇지만 모든 코드에다가 슬래시 근음의 움직임을 주려면 아래쪽 고음에서 고음부를 일정하게 잡은 상태에서 저음부만 움직여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식의 바의 코드를 잡고는 슬래시 코드를 만드는 데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G마이너를 이렇게 잡지 않고 G마이너의 아랫부분, 1, 2, 3번 줄을 이렇게 잡은 상태에서 여기 근음, 여기 6번 줄 솔만 누르는 것으로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가 G마이너 모양이고요. 이게 트라이어드 생략 코드입니다. G마이너 슬래시, 그러니까 G마이너 코드입니다. 이렇게 풀코드로 잡는 것에 오픈 코드의 형태입니다. G마이너. 이렇게 할때 5번 줄을 소리가 안 나게 해야 됩니다. 이 손가락으로 5번 줄도 살짝 대서 그리고 4번 줄은 개방이입니다 이게 G 마이너의 오픈 코드입니다. 이 상태에서 슬래시 코드를 진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G 마이너, G 마이너 슬래시 A, A는 5번 줄이니까 이 손가락이 필요가 없죠. 여기 5번 줄 치면 됩니다. g 마이너스 슬래시 a 그다음에 주 마이너스 슬래시 b가 아니라 b 플러입니다 b 플러 여기죠. 네. 이 손가락이 약간 벌어지기 어려울 수 있으니까 연습을 하시기 바랍니다. g 마이너 슬래시 b 플 그다음에 g 마이너 슬래시 c 여기죠. 그 다음에 g 마이너 슬래시 d. d 는 4번 줄이니까 이 손가락을 떼면 됩니다. 네, g 마이너 슬래시 d 가 됩니다. 4번 줄부터 치기가 싫으시면은 여기 5번 줄에 있는 레를 잡으셔도 됩니다. 여기 레를 하나만 잡고 여기는 계속 g 마이너 모양 3줄. 4번 줄은 개방현 인데 소리가 나도 되고 혹시 뭐 잡다가 이렇게 소리, 손가락이 닿서 소리가 막혀도 됩니다. 자 G 마이너 슬래시 T, 5번 줄의 T가 있을 때, 4번 줄의 T가 있을 때, 예 G 마이너 슬래시 T. 그다음에 G 마이너 슬래시 E, 4번 줄에 있는 미, G 마이너 슬래시 E 또는 6번 줄의 미를 사용하려면은 G 마이너를 이렇게. 4번 줄까지의 약식으로 잡고 5번 줄은 안 들려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잡아야 되겠죠. G 마이너 풀 코드에서 6번만 개방한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G 마이너 슬래시 E. 그다음에 G 마이너 슬래시 F. G 마이너 이렇게 잡고요. F는 여기 1프렛 저 6번 줄이죠. G 마이너 슬래시 F. 이렇게 벌리기가 검지가 힘드신 분들은 여기서 G 마이너에서 바로 윗줄까지 누르시면 됩니다. 네 줄을 여기가 파가 됩니다. G 마이너 슬래시 F 이렇게 손가락을 네 개를 다 쓰셔도 되고요. G 마이너 슬래시 F 그다음에 다시 아 G 마이너 슬래시 F 샵대 볼까요? 이 상태에서 F샵은 여기입니다. G- 슬래시 F샵 여기서 한다면은 여기 이렇게 잡아야 되겠죠? G- 슬래시 G- 슬래시 F샵 또는 그 다음에 다시 G마이너 자 이제 그음을 내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G마이너 G- 슬래시 F샵 G 마이너 슬래시 F, 그 다음에 풀코드 모양에서 6번줄 개방, G 마이너 슬래시 E 또는 4번줄에 있는 E는 여기죠. 이렇게 G 마이너 슬래시 E, G 마이너 슬래시 D 4번줄 개방 또는 5번줄 레를 누르고 G 마이너 모양, G 마이너 슬래시 D. G 마이너 슬래시 C 여기 도 G 마이너 슬래시 B 플랫 그 다음에 G 마이너 슬래시 A 5번 줄 개방 그 다음에 다시 G 마이너 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